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깔지 말자. 쫄렁쫄래.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목포예요. 영암 서킷 가는 중이고요 퍼스트바나 트랙데이가 있습니다 트랙에서 이제 바이크를 타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에 제 목표는 첫째, 깔지 말자 두번째, 어, 제 페이스로만 바이크를 타고 또 성격상 쫓아가려고 막 애를 쓸것 같은데 바이크 세팅이 인도용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깍두기 타이어 그대로죠 깍두기 타이어가 보다 접지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역시 이런 타이어로 타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속도 내는 차 따라가려고 S 다가는 토너에서 슬립하면 다 강남 버스크바나 사장님이 저한테 한 1분 40초 정도 목표로 타시면 될것 같아요 STR <웃음> 이거랑 그럼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아, 계시 지금 직은 외로우니까 뭐 1분 40초 정도 목표 스리이면아죠 아! 0초 50초 50초 50초 50초 는0초 50초 50초 5빡초5 0 타니까 못5니까5 0라는걸받았는록타는초5 0 접수하고 가요. 되게 타러 오신 네. 분이 많네요. 다음부터는 저렇게 옷걸이를 갖고 와야겠어 라이센스 이제 취득 신청서 있고 교육장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라이센스 주행을 하고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시시의 한계를 너무 막 격하게 느끼고 왔어요. 풀악셀인데 막 벌어져도 감도 조심해야 될까 생각하고 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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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queer 어. 타도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 l i c h 패스 역시 이런 타이어로 타면 안되나봐 상처난게 그냥 몸 멀쩡한데 여기 여기 좀 갈려 중국 알리제 이거 다들 이거가 좀발렸네요 사이드 스탠드 요거 갈리고 말짱? 다 아, 말짱 와, And headache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 a c k What's m y purpose w h e n t o a g r a s p I sleep on the surface of heart attack But sometimes you just gotta pay There's something that'll give you relief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s magic Believe you oh, so oh, so a t b e i e c t e i Ah, so u a n t c h e i t Ah, y e o u c check o Ah, y n t h e c o u a l If you really, there's something that I you need 있 고영석입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트랙데이는 저희가 6월 3일 토요일날 잡혀있습니다. 오, 오성라이든 작년에 내가원하던 거야. 가방탑니다세명을 한번 발아보라는게 어떻게 고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한발이까요한 발, 한 발, 남자한 발, 잠깐 잠깐 수 단기투! 야 얼마 또 나눠야겠지? 50번째? <웃음> 엔트리 넘버 10! 처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8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너무> 다았지만 <부럽다. 웃음> 아, <웃음> 이제 안 오그라다! <웃음> 다시 가시기 전에 그래도 기념사진은 남겨야 될것 같아서 하나 둘셋화이팅할요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히 하루 보시고요 다음 행사 날에서 뵙겠습니다 2분 1초 5 1 7그 다음 세션에 2분 2초 그 다음 세션에 1분 59초 마지막 세션에 고르게 나왔네요 뭐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8번 행운의 숫자, 고생했네. 18번 뭘 고생했다. 수고했다. 임도용으로 맞춘 놈인데, <웃음> 트랙을 달렸네. 고생했다.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사실 처음에 한번 넘어지고 나서 좀 살짝 그랬는데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기록이 점점 향상되는 거 보면서 좋았어요. 었 힘든 하루인데 많이 배우는 하루 였습니다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리 쫄랭쫄랭 소리 아빠였습니다 빠이 웜업하고 2분 1초 4초 1분 57초 2분 1분 57초 58초 58초 56초 55초 55초 55초 56초